어초피뱅으로 앞머리 좀 짧게 좀 잘라서 좀 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뱅뱅뱅 <하려고>. <뱅뱅> 오늘 머리를 초피뱅네초피뱅그 다음에 또 원하는 건 옆에, 옆머리 짧게 어, 옆면에 좀 짧게 쳐줘 네, 짧게 쳐줘요. 투블럭으로? 네. 오케이. 전체적으로 보면 투블럭으로 치긴 할 건데 네. 어, 첩피뱅으로 앞머리 좀 짧게 좀 잘라서 좀 뱅을 만들어서 뱅뱅뱅뱅 네. 이렇게 머리 자를 때 네. 마스크에 좀 떨어질 건데 네. 어떻게? 펠래 아니면 뺄까? 아, 지금 뺄고 할게요. 오케이, 그 뺍시다. 앞머리는 이따가 자르고 옆머리랑 뒷머리 쪽에 투블럭 라인을 한 3mm로 한번 갑시다. 3mm, 네. 오케이? 네. 어, 좀 3mm면 훨씬 더 시원하고 깔끔할 것 같아. 손님들마다 좀 약간 다른 머리 스타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옆에 라인 쪽이 이쪽으로 눌러져 있고 이쪽으로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이 두피 쪽을 어느 정도 보여주게 할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까지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너무 허공에서 벌어져 가지고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짧게 잘라도 하더라도 밑에 라인만 중심적으로 잘라 주실 거예요 오늘은 일단 3mm로 머리를 좀 짧게 3mm로 자를 겁니다 그래, 밑에를 좀 약간 바싹 치는 것도 괜찮아 네. 어, 그리고 일단 3mm로 깨끗하게 댓글도 봤는데 댓글 중에 약간 그좀 빨리 자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 빨리 자르는 방법은 거의 연습을 통해서 한 군데를 먼저 자르고 지나가면 그 이상을 건들면 안 돼요. 잘 잘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체크할 때한 번만 보고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머리 자체를 끝내주시면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죠. 지금 이 라인은 다 끝났어요. 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죠? 이렇게 먼저 끝내놓고 나면 분명히 예, 다 자를 겁니다. 금방. 잘랐다는 생각도 들고. 자. 뒷머리 가볼게요 그 다음에 또 뒷머리 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mm로 살살 밀어 주시고요 이제 좀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옆머리 같은 경우 자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방 늘지 선수들처럼 빨리 자를 수 있는 그거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손님을 어떻게 머리를 자를 것인지를 먼저 알고 난 후에 머리를 자르게 되면 좀 빨리 자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르면서 생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간 오늘 저랑 손님하고 상담을 한 것처럼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mm로 이렇게 밀어드리고 또 뒤쪽 라인을 먼저 끝내고 갈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잘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잘랐으면 두 번을 보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한 번에 먼저 가시고, 마지막 체크할 때한번더 보시면, 아, 그때 잘 잘랐네, 안 잘랐네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 잘라주시면 일단 선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옆선은.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 좀 색깔이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더 보시면 돼요. 옆쪽 가볼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 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네요. 옆에가 나는 모양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난 부분들이 색깔 때문에 좀잘 나와 보일 수 있는데 약간 눌리죠? 그치? 너 머리 좀 눌리지? 네, 많이 눌리죠. 어, 많이 눌리고 뜨는 것도 많이 뜨긴 한데 이런 부분도 누르고 어디는 뜨고 막 그래. 그래서 이 부분도 3mm로 밀때 나는 방향, 이쪽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쭉쭉 밀어 주시면 돼요 3mm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나 있어요 다 이쪽 대각선으로 다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3mm 꼽았으면 3mm 믿고 미세요 대신 여기까지 끝까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머리랑 이 밑에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납작하게 다 자르게 되면 허공에서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약간 미울 수가 있어서 약간 그 그라데이션을 그좀 주긴 하는데 밑에랑 위는 차이가 한 1cm 차이나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3mm라고 치면 이 부분들은 거의 1cm 정도만 남겨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은 그러셔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서 좀막 흔들림이 없고 이렇게 옆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 머리때문에 약간 밑으로 이렇게 쳐지죠. 그러면서 약간 원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뜨는 사람들한테 최고로 좋죠.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고 라인 정리 한번 해주시고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뒤쪽 위 라인도 정확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조금 삐져나온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손님 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뒷부분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뒷머리도 3mm로 마찬가지 밀 건데, 3mm를 믿고 미세요. 대신 어디까지 올릴 건지는 정확하게 생각한 후에 올려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요 라인을 살짝 위 잘라 주시고 아래 잘라 주시고 위아래로 좀 잘라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밑에 라인 쪽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자르는 건 중요치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 사실은 요것도 열심히 하면 금방 금방 늘어날 수 있죠. 뒤에도 마찬가지 투블럭 라인으로 약간 이렇게 위를 정확하게 어느정도 따 주시고요 선을 내실 때 이게 딱 이렇게 땄다고 해더라도 저는 여기까지 올릴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라인 살짝 네이프 부분만 올려서 투블럭을 어, 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올려 주실 거예요 밑에 라인이 손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짧게 나셨어요 그래서 뒷머리 라인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너무 짧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올려 쳐서 여기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면 정말 이분은 밖에 돌아다니시기 힘들 거예요 뒷머리가 안 이쁘다고 하실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 뒷머리가 약간 짧게 나신 분들이 오시면 초보명사분들은 약간 밑에 라인을 끊지 마시고 잘라 주시고 이 선을 약간 정리를 하듯이 이렇게 네이프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 중에 이렇게 빗이나 클리퍼 만지는 거 그런 부분들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즐겨 보시면서 어, 재밌게 보지 마시고 즐겨 보세요. 계속 보시면 어, 지금 클리퍼를 잡고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머리를 금방 자르게 되죠.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마무리를 어느 정도 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라인들을 자를 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밑에 정리해주시고 이 부분은 절대 끊지 마세요. 이거 끊지 마세요. 끊게 되면 이런 네이프 라인 중에 이 라인이 너무 좀 이렇게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자르면. 그래서 약간 길어 보일 수 있게 이 라인만 살짝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밑에 라인에 잔털이나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 부분들이 손님들 중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투블럭 라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 잘랐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색깔 변화가 있는 거는 약간 두피 두상에 어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mm 정도 다시 한번 잡으셔가지고 또 한번 약간 이렇게 라인을 잡고 그 색깔 변화를 살짝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을 그 살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숫양이 있는 거는 살짝 눌러서 한번 더 잘라 주시고 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색깔 변화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자, 앞머리 처피뱅은 어디서부터 처피뱅이냐면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짧게 자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르면 은 얘한테 한대 맞을 것 같아서 밑에 요 정도만 올리겠습니다. 그죠? 요 정도 괜찮지? 네, 그정요 정도. 정도 해가지고 뱅을 만들자고. 어디를 자를 건지 섬점을 해주셔야 돼요. 한이 정도? 손 등을 이렇게 이마 쪽을 살짝 대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좀 선점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다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 자체를 약간 끝에서 같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마에다가 살짝 될듯 말듯 하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옆에 사이드도 마찬가지 약간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같이 이어서 전체적으로 가위를 사용을 하면 이 라인이 다 같이 이렇게 잘릴 거예요. 깔끔하게 대신 한가지 팁은 우리가 옆에 머리를 잘라놨지만 이쪽에 위쪽에 좀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갖다 대다가 자르다가 보면 나중에 이런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선이 날수 있어요. 밑에 머리까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머리를 이렇게 좀 옆에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살짝 살짝 한 번에 가도 좋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정성껏 잘라주시면 돼요. 선을 맞춰서 뱅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자, 뒷머리도 깔끔하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좀 삐져나온 부분들이 없게 뱅을 잘라주시는데 너무 위쪽으로 자르면 지금 현재 밑에 라인에 이런 색깔이 있으니까 어, 색깔을 없앨건지 안 없앨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색깔을 나중에 할거라고 하니까 약간 한 요정도 선에서 밑으로 내릴게요. 머리가 좀 짧아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 튀어나오는데부터 살짝 이런식으로 잘라주시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잘라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좀 약간 삐뚤어질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깨끗한 뱅이 되죠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똑같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를 때한 가지 팁은 여기 밑에 네이프 부분에 어떤 옆머리 부분이 안 찝히게 이렇게 약간 떠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 뒤에 대고 자르는 것보다 약간 두피를 살짝 띄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천부병사분들은 일단 가위를 직접 다루게 되면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천천히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잘라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어, 제가 이제 마무리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하실 때 초보 미용사 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잘못해 가지고 가위로 그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험하니까 미용사인 왼쪽 손으로 약간 받쳐 주시고 이 끝부분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팁인데 이 부분을 살짝 잡고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손 때문에 밑으로 안 내려오겠죠 가위가. 그래서 위험하지 않으니까 약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이거, 이거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좋네요. 그죠? 네. 어, 내 가위가 내눈 밑으로 안 내려오게, 손님 밑으로 안 내려오게 이 부분들은 앞머리 자를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받쳐주고 잘라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치지 않죠. 이렇게 받쳐주고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립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시고 튀어나온 부분, 삐뚤어진 부분들 있나 한번더 확인하시는 것까지 해서 잘라야 빨리빨리 자를 수 있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초보 미용사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한번 해라. 파이팅! 파이팅!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